네 안녕하세요 준일입니다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하늘만 보이죠 여기 약간 나무도 있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얘기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어제 저기 도서관에 가가지고 미체 장자 노자 책 등을 빌렸어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철학적인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시청자 층이 20, 3대도 많고 50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철학적인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나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한번 보면 은 벚꽃나무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있었던 추억이 떠오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보고 어, 싫은 감정이 느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나무 밑에서 뭐벌쓴 적이 있다던가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싫다는 라 감정이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좋다 나쁘다 라는 거는 그 나무 자체가 나는 좋은 나무야 나쁜 나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나무도 벚꽃나무, 소나무, 버들나무, 느티나무 등 여러가지 다양하게 있고 어, 그 나무마다 나무 색깔도 다르죠. 초록색인 거일 수도 있고 핑크색 그리고 하얀색 잎이, 잎이 예,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도 어, 뭐 이렇게 구분하자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람이랑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나무도 루티나무, 소나무, 벚나무 잔나무 같은 것들은 얘네들이 그 나무끼리 내가 더 좋은 나무야 너는 나쁜 나무야, 너는 아래에 있는 나무야, 너는 위에 있는 나무야 라고 싸우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같이 누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네 이렇게 많은 이, 그 여러가지 철학적 이야기를 한꺼번에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좀 아마 20~30대 분이나 50대 분들이면은 아 이게 뭔 얘기하는지 잘 알아 들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어, 분별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 요요 요 정도 길이는 길까요 짧을까요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보다 길다 그러니까 얘는 짧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얘를 짧다라고 하기에는 요 정도 길이가 있으면은 얘는 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 자체가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니 그냥 손가락인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좋고 나쁜 것, 그리고 크고 작은 것, 긍정, 부정 또는 선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을 대할 때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음, 상대방 역시 이거는 다음번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뭐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가끔씩 이렇게 철학적인 주제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음, 누구나 다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에 그거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더... 어,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뜬구름 잡기식이 음.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 일상생활하면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순간은 적죠. 정그렇게 분별을 일으키면 기분 좋은가? 기분 나쁨이? 오락가락 하면서 바이오리듬을 타고 나오겠죠. 하지만 이게 분별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은 마음이 되게 넓어져요 무슨 외부 자극이 와도 허허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게 되고 외부 자극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응한다가 대답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분별심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고요 회사 같은 데인데,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상태 느끼기는 쉬워요. 근데, 외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다 보면은 말도 주고받고, 그래서 말의 억양이나 말의 말투에 대해서 좋고 싫음이 있으면 또 거기다 또 분별이 또 일어나게 되겠죠. 성격 자체도 이 사람 좋은 성격이야, 나쁜 성격이야 하면은 거기 자체에서도 성격 때문에 분별이 도 일어나기 쉽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별이 일어난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마음이 많이 평온해지고 차분해진다고 네, 할 수가 있어요 음, 오늘 주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나눠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서 분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어, 누가 더 우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 나누는 것 자체가 어, 분별을 일으키는데 네,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계급사회 회사에서 만약에 퇴사하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봤을 때는 자기는 그쪽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우위에 있던 사람도 단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일반 사람으로 뭐 이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그사람 회사에서 에서 직장 상사이지만은 또, 집에 와서는 하나의 아빠 또는 가정, 가장으로서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직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의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이 외부 바깥에서 회사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있었던 가면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가는 모습이기도 하구요 아무래도 분별심이 없는 상태라면은 그런 가면을 다 쓰지 않는 상태 온전한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은 여기 지금 옥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 사실을 온전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어, 바깥에 사람이 오고 가고 우왕좌왕하고 걸어다니는 길 속에 있었다면 이렇게 온전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을 막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해가 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온전히 가면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예, 말씀을 드린다고 할수가 있겠죠 어,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이어서 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